마릴리한테 맞으니까 기분 나쁘죠? 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어, 못 가게 어그로 주는 거예요. 어, 기분 나쁘죠? 킹맞죠 어이고, 어쩔 TV, 자쩔 TV. 자, 이번에 할 캔모는 자귀염복잡한 마릴리입니다 자이 마릴리로 사용할 스킬은 물의 파동과 아쿠아 테일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자 이번에 마릴리가 몸이 약한 것 같아서 좀 튼튼하게 한번 가보기 위해 기아의머리띠 도움베리어, 포점 렌즈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가볼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과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구나스모크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스피드업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귀염뽀짝한 마릴리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좋아요. 마릴리로 정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거품이 근접해서 때리면 은 전부 다 맞기 때문에 최대한 비벼서 때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 맞춰주면 다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쿠아틸 찍어주고요. 들키지 않게 요거 타고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맛있고! 어, 지송 <웃음> 어, 나이스! 자, 이 아쿠아테일은 끝에서 맞추면 피읍이 있답니다! 어, 뭐야, 왜 죽어! 니피야! 끝에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끝에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제가 초점 렌즈 든 이유는 이렇게 크리티컬 데미지가 자주 나올 수 있는 포켓몬이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주는 이 아이템을 채용을 해줬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 바로 빠져버리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물의 파동은 적들이 더 있을수록 튕기거든요? 이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자 도망가! 이렇게 동통통 하고 튕깁니다! 왜 이렇게 튕길 수 있어요? 마릴리는 좀 단순해 보이지만 어려운 포켓몬인 이유가 거리 조절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정말 거리 조절이 핵심인 포켓몬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거리 조절이 실패하면 죽습니다 마릴리는 자, 요거 던져주고요. 이렇게 맞춰주면 적들 좀 얄밉게 할수 있거든요. 안맞았네오 어, 주공! 주공! 또 도망치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게 예, 주공! 아주 좋습니다. 야 우리팀이 다 하는데? 잠깐만! 야!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궁극기를 쓰게 되면? 내가 먹고! 하나, 둘, 주공! 주공. 맛있고! 어, 우리팀 너무 잘한데나 자 거리 조절이 생명입니다 오, 어, 거리 조절이 아주 생명이라고요 약간 어, 주로 루카리오나 이런 포켓몬들처럼 암살을 못해요 그냥 피읍으로 유지하고 어그로 끌어주고 객킹 받쥬? 마릴리한테 맞으니까 기분 나쁘죠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 못가게 어그로 끌어주는 거예요 어, 기분 나쁘죠 어 기분 나쁘죠. 계속 이렇게 어그로 끌어줘야 돼요. 이런 포켓몬이에요. 킹받쥬 어이구. 어쩔 TV 자, 짤쩔 TV. 아하하하. 어 도망갑니다. 어 킹받주. <웃음> 자 일단 아래쪽에 갈가보기가 나왔으니까 내려가주도록할게요 들어가서? 자 계속 어그로 끌어줘야 돼. 뒤에서 난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어그로 끌어줘야 되는데 잠깐만. 근데 원딜이 있으면 죽어. 원딜이 없으면 안 돼. 나이스 죽오 내꺼이요! 어 맛있고 너무 맛있고 아! 아 저거 줘야되나? 아 저거 줘야되나? 아 줘야된다! 아하하 아 죽었나? 살아나? 이스 살았어 살았어! 이거 선더 먹어야 되겠다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싸우면 안돼 얘들아 싸우면 안돼 아직 아직 아직 내가 없다고 아 안돼! 아 잠깐만 이거 내가 큰 실수했다 이거 아니 <웃음> 아니 아 이게 이렇게 되면 뭐 잠깐만 <웃음> 생각하지 말고 이겨보자 어 좋아 <웃음> 내거야 <웃음> 뭐요 오, 도망가면 내 도망가면 그만이야 죽였게 거품 발사 여자식이내거야 <웃음> 이거 <웃음> 발사 <웃음> 어디와 어디와 야 말이 오 치명타 데미지 버릴걸아 얘를 왜 안와? 아 뭐라고! 아왜 안와! 아 진짜 와야지 나이자 <웃음> 이런식으로 거리 유지를 계속 이거 끊길 척 너무 되지 않냐? <웃음> 괜찮아 피카츄가 먹게끔 해주면 돼요 아 마릴리가 정말 가장 큰 단점은 저거예요 원디한테 너무 약해 자, 빨리 성장을 해주고 빨리 아주 귀찮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녕? 어휴 어, 귀찮지? 어짜증 나지? 어킹 받죠? 이쪽으로 와. 죄죄 죄. 일로 와. 어뭐 어쩌라고요? 자 궁극기 쏴서 하나. 주강 얼굴 어, 사라버렸네. 열 받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루카리오는 주강. <웃음> 주강라이즈. 어열 받죠? 열 받죠? 킹 받죠? <웃음> 이거 봐! 본디한테 <웃음> 너무 약해 말릴 리가. <웃음> 나이스. 아주 좋아요.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먹고. 갈가오기 먹어야지, 얘들아. 아니, 거기다 그러고선 되니? 잠깐만. 그것 쏘는거 맞아? 잡아. 나이스. 좋아. 잘 들어갔어. 아주 잘 들어갔어. 자, 피흡. 피흡 죽어. 야, 우리 팀이 너무 잘해서 이거 이기는 것 같은데? 아주 귀찮게 귀찮게 귀찮게 해야 돼 귀찮게 해야 돼. 내가 먹고. 아나 <웃음> 어, 이제 아주 귀찮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것도 다 탱커로 가서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릴리 현재 메타에서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원딜 메타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텨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거리 유지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원딜 메타라서 근데 그거 아세요? 구괴기벌다 찼어? <웃음> 사이즈 좋아 <웃음> 아, 너무 힘들어 <웃음> 자, 압도적인 승리로 끝을 냈고요. 자, 그러면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량은7 7 0 0 0 아주 준수하게 넣어줬습니다. 자, 현재 메타가 원딜이 강세 메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릴리 힘을 쓰기에는 좀 많이 힘든 구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마릴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 요식리스처럼 타정 빌드도 해보고요. 극공격력 그 세팅해서 암살 메타도 해보고요. 극탱 메타도 해보고요. 현재 이 세팅도 계속 해봤는데 우선 기압의 머리띠와 도움 배려 이두 두 가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몸이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 그리고 마릴리의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초점 렌즈는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궁극장 안쓰시나 하시면 도움 배려를 빼시고 팀의 머리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팅이 가장 알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이 마릴 자체가 궁극기와 스피드업 이두 가지 이속 버프 받고 덕을 아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해킹 받죠?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주어야 조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플레이해본 마릴리 의도대로만 잘 된다면 정말 귀찮고 환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겠지만 현재 원딜 메타 때문에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